전국의 많은 학생 여러분, 신생아 살리기 캠핑 시즌 1 4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런데요. 아직 함께하지 않는 학교. 어디죠? 어디중 무슨 곳어디 중학교인가요? <웃음> 지금 스쿨키트 신청해서 우리 학교도 함께해요. 키링도 받아가세요.